안녕하세요, 마리만 목생정원입니다. 어젯밤 비가 제법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와 너무 시원하고 살랑살랑한 바람과 날씨가 엄청 화창하니 좋네요. 눈을 뜰 수가 없지만 햇 햇빛도 너무 좋고 군데군데 그 보이는 푸르른 녹음들. 저 멀리 뵈는 아름다운 푸른 산들 그리고 아파트 밑에 보면 은와 너무 예쁜 연두연두한 초록이들과 역시 비가 오고 나니까 세상이 또 깨끗해진 듯 합니다. 맨날 옥상가서 노느냐고 우리 이렇게 약간 신경을 덜 써준 거리대 아이들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로우 철아 로. 로우 철아예요. 로우 철아 이거는 발디 발디가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이렇게 얘네들은 처음부터 일찍 거리대에 나가서 있던 애들이 래가지고 뜨겁다고 덮어주거나 춥다고 덮어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겨우 너무 일찍 내놔 가지고 갑자기 오는 눈다 맞았고 그눈 속에서도 멀쩡히 살아난 이런 기특한 애들입니다. 온슬로우도 있고요. 티피 요거는 플로리디티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요. 이거 분홍용을 분홍용을 어제 비 맞은 그 비가 아직도 얼굴이 묻어있어서 털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호빗. 호빗은 큰 아분에 이렇게 심어놨고요 핑클루비.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이거 보세요. 사탕같이 생겼죠. 로사가 겨울에는 훨씬 빨갰는데 이게 여름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단단해요, 지금. 이것도 허빗인데저큰 화분에 다 심을 수가 없어서, 요기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음, 우리, 얘가 제큰 화분에 있는 애보다 좀 빨리 밖에 나갔어요. 바람을 좀 빨리 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빨가죠? 우리 예쁘게 들었죠? 음, 이 길바 이런 애들도 묵으면은요, 제가 길바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색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요거요 꽃 꽃을 뜯어줘야 되는데 다육이 꽃들은 정말 미니미니한데 신기하게 예뻐요. 그냥 훅 지나치면 저게 뭐야 꽃인가 이럴 거를 어, 가까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정말 이 작은 데서 어떻게 저렇게 모양이 예쁜 것들이 많을까 할 정도로 예쁜답니다. 와, 비 오고 난 하루는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여러분, 오늘 너무 날씨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기쁜 좋은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와, 어제 비 오고 나더니 해가 오늘은 쨍쨍. 그리고 하늘도 엄청 맑아졌죠. 저 멀리 보이는 저런 수분 완전히 연두에서 약간 그린빛으로 가고 있네요. 어젯, 어젯밤에 비가 제법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맨날 옥상에 가 있느냐고 이 거리대 애들을 신경을 좀못 써줬어요. 근데 어제 비를 좀 제법 맞았을 것 같아요. 흡족히 꽤 많은 비가 내렸답니다. 아메치스. 아메치스 진짜 초록이 왔었는데 엄청 단단해졌어요. 와 얘는 이렇게 얼굴을 엄청 줄였네. 이거 TP 같은 아 카시오. 이거 <웃음>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파랑새 지난번 이거 한번 엎었다가 다시 분갈이 해서 농내도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하고 얘도 자고 떼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자고 떼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쁘죠 이거 겨울에 제가 서비스로 받은 건데 어, 너무 예뻐요 이름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걸까요? 근데 너무 색감이 색... 이뻐요 보세요. 그죠? 이거 이제 언제 자구를 따야 되는데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오면 요 아이들 립스틱도 옥상 가서 있는 애는 엄청 큰데 여기는 조금 덜 크긴 한것 같아요. 근데 대신 여기가 편한 이유는 차광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이 안쪽 거리대에다 놔둔 애들은 해를 간헐적 햇빛을 볼수 있어서 차광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젯밤 비는 약간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를 맞더라고요. 물을 다 뺐어요 여름이래서. 응, 응. 방울복랑이도 엄청 통통하니 뚱뚱해졌어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구경시킵니다 얘도 립스틱인데 이쁘죠 이쪽 아이들은 약간 작은 애들을 다이 안쪽에 놓고 어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면 햇빛을 다 봐요 근데 뭘 덮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없어서 너무 편리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무심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꼬집게 해놓은 애들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어요. 조이스틀러트 금액 여기도 색깔 너무 예쁘죠. 그 사이에 있는 미니들 그리고 이거가 정말 예쁘게 크고 있죠. 웨스트레인보가 이거 키우기 좀 까다롭다고 했는데 너무 쉽게 크고 있어요. 적심했던 애들인데 보이시죠? 원종 자라고 사, 얘는 정말 미니 미니한 애, 삼두짜리를 데려다 키웠는데, 얘네가 막 서로 커지면서 밀어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 그리고 올팻. 올팻 이거 아마 세 개에, 세개0천 원이었나? 이천 원에 세 포트, 한 포트에 천 원이었나? 세 포트에 오, 오천 원이었나? 이렇게 사왔는데 어, 몸뚱이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정말 이거 심을 때도 어려웠던 애들이거든요. 너무 여리여리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제가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온 화병 호리병 화병 잘 크고 있죠. 거기에서 더 빨리 크는 애들은 더 빨리 커버리고 음, 합심을 안하네. <웃음> 크기 자기 어나 많이 클수 있어 하는 애들은 크고 아직 작은 애들은 작게 크고 이러고 있네요. 레드로블이 레드로블하고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는 저의 힐링 공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애들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